요청이 많았던 영상 중에 하나인 바로 가방 소개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방들 중에서 비교적 좀 최근에 구매한 가격이 조금 있는 디자이너 백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렴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백까지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아 그리고 이 가방들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어,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가방들도 몇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백부터 시작해볼게요. 요것도 제가 예전 저저번주 영상이었나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밈이라는 브랜드의 백이고요. 가격도 한 4만 원대라는 굉장히 착한 가방이에요. 사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구찌에서 샀던 툴리뭐 스카프를 여기다 같이 매치를 한 건데요. 이거 없으면 그냥 아주 아주 심플한 이런 스카이 블루 컬러의 흰색 끈이 매치된 그런 가방입니다. 얘는 좀 당점과 장점이 뚜렷한 그런 가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얘는 그냥 딱 봐도 컬러 자체가 시원해 보이는 여름에 아주 이렇게 청량해 보이는 그런 하늘색 컬러라서 여름에 저희들 자주 입는 조금 밝은 계열의 특히 흰색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의 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벼워요. 이게 렇막 들어도 한 손으로 들어도 그냥 너무너무너무 가벼운 소재라서 그것도 아주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아래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고 위에는 길쭉하고 좁다랗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가방인데 저 갖고 있는 백 중에 이런 실린더 형태가 없었어서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 오는 귀를 왜 팠죠?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디자인이었어요. 여기 앞에 작은 주머니가 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데 핸드폰 넣기 아주 딱 좋고요. 뒤쪽은 아주 그냥 깔끔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안에 수납공간 오 만원, 2만오 3만원 그리고 안에 깊이가 꽤 이렇게 깊거든요. 제팔한 이만큼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수납 공간도 아주아주 아주 넓고요. 근데 이제 단점, 뚜렷한 단점을 하나 말해보자면 요 끈이 보다시피 너무너무 얇아요. 음, 가방은 아주 가벼운데 여기에 조금만 뭘 많이 넣었다고 뭐 카메라나 다이어리 같이 부피가, 무게가 조금 나가는 물건들을 넣었을 때 이걸 어깨에 딱 걸어서 들고 다니면 은 여기가 살짝 아픈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조금 아쉬웠는데 음,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 어, 에어팟, 지갑 뭐이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근데 뭐 미팅을 가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고럴 때의 가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이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저는 봐줄 수 있어요, 충분히. 다음은 따 정말 요즘 저의 최애 백이라고 할수 있는 프라다의 버킷백인데요. 우선 요런 색감의 버킷백은 잘못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도 사실 요거 말고 프라다의호보백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호보백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사실 유행을 조금 많이 탈것 같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다른 예쁜 백도 또 많을 테니까 한번 보자 하고 제가 아울렛에 갔어요. 근데 요즘 아울렛에 갔는데 웬걸 너무 예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한눈에 보자마자 너무 말로 약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건 진짜 내 거다 하는 명품백을 처음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울렛 가시는 분들이 왜냐면 얘가 아울렛 전용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 가서는 구하기가 어려서 그게 조금 단점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70만원 진짜 그 정도는 저는 정말 살 가치 200%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보백도 거의 12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가 70이라뇨 정말 너무 사야죠 <웃음> 그래고 저는 좀 취향 자체가 음, 색감 자체는 데일리로 그리고 오랫동안 유행타지 않는 선에서 좀 약간의 포인트들이 들어간 그런 백들을 좋아하는데 얘가 딱 데일리로 정말 아무 때나 매치하기도 너무 좋은 베이지 컬러고요. 그리고 캔버스 소재라서 적당히 캐주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옷에 매치했을 때막 어, 이건 너무 캐주얼이라서 좀 TPO에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뺑은 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끈을 풀어서 안에를 보여드리면 수납 공간이 진짜 크거든요. 안에 뭐가 왕창 들었죠? 자 아무튼 요즘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품을 아무리 아무리 넣어도 수납 공간을 얘가 다 캐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짧은 끈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숄더 스트랩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처음에 샀을 때. 그래서 얘는 제가 직접 프라다 매장 가서 길이 다 맞춰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받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보면 은 프라다의 로고 자체는 크기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 자수로 박혀있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부담스러운 로고의 느낌도 안 나고 약간 은은한 느낌이라서 그것도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저의 최애 백 중에 하나인 프라다 버킷백이었고요. 다음 백도 진짜 독특하고 너무 귀여운 바로 요런 백입니다. 이거는 세이모운드 요끼 백인데요. 원래 요 스트랩만 같이 오고 이렇게 실버 스트랩은 제가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약간 요끼가 연상되듯이 이렇게 만두 속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석을 뽕 하고 열면은 안에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백이 또 재밌는 게이 스트랩들로 정말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실버 스트랩 말고 이 가죽으로만 연출했을 때는 되게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가 나는데 얘를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백으로 매주면 되게 캐주얼하고 좀내 가방 좀 봐라, 그 포인트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수 있고요. 근데 또 너무 포인트보다 오늘은 난좀 깔끔하게 들고 싶어 할 때는 그냥 이 가죽 스트랩 빼고 이 실버만 갖고 다니면 굉장히 또 깔끔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건데 헤기헤기이 가방이 넓고 얇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막뭐 차키를 찾는다거나 작은 소지품을 찾느라 시간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래서 아주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그런 가방이에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실버 체인 스트랩이 진짜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흔히 가방에서 볼수 있는 흰기 많이 도는 실버 색상이 아닌 크롬 컬러라서 되게 묵직하면서도 엄청 고급져 보이는 컬러의 체인 스트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구 옆에 있는 이 링클들이나 가죽 이 소재 자체도 되게 고급져서 이게 12만 천 원에 이 스트랩이 따로 사니까 2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저는 정말 독특하고 소장가치가 아주아주 높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뭐다 예쁘지만 저는 얘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얘는 진짜 예뻐. <웃음> 얘는 제가 지난 자라 하울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은은한 이 올리브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매장에서 바로 약간 이것도 내 거다 하고 한눈에 눈길이 갔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 은 약간 뱀피 무늬가 예상되는? 근데 오히려 강하다, 세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이 패턴이 오히려 이 가방을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은은하면서도 포인트가 될수 있을 만큼의 볼드한 정도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긴 스트랩은 거의 들지 않고 얘는 토드백으로 이렇게 짧게 들었을 때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가방들은 대체적으로 좀 캐주얼하다거나 좀 친구 만나러 갈때 들고 나가는 느낌의 가방이 많았다면 전 얘는 충분히 회사원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가방의 형태라서 이거는 진짜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가격이 39,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또무게예요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자면, 아, 진짜 막상막하다. 그 정도로 이두 개가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물론 에코백이 가장 가볍겠지만,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방 보면서 바로 든 생각이, 이렇게 옆에가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이 모양의 셀린나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근데 셀린나는 약간 빅백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크기인데, 요거는 미니로도 충분히 똑같은 디자인을 잘 즐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거는 페프의 마켓백인데요. 이거는 에코백이 형태를 갖춘 천 가방인데요. 사실 에코백이라고 하기에는 소재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가격이 7만 8천원 정도여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무슨 에코백이 천 가방이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봤더니 어 좀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천이 튼튼해서 딱 특 모양이 망가지진 않겠다는 라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얘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빨간 이 끈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주 크게 노랗게 가죽 서브 포켓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페프라고 적힌 이 가죽 로고의 색감들도 다 너무 귀여워요. 사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어, 이 메인 컬러 자체가 아주 튀는 것보다는 저의 옷들과 데일리로 잘매 매치가 되는 색상이면서도 이런 브라운처럼 거기에 곳곳에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게딱 저의 취향이거든요. 얘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랩을 매서 어깨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귀엽지만 저는 이 끈을 앞으로 그냥 툭 늘어뜨리고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토드처럼 오,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가 원피스 같은 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냥 일반 청바지에 티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려서 나는 조금 독특한 에코백, 독특한 청가방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아주 큰 편이고요. 그리고 옆에가 보면 은 살짝 와이드하게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한두권 정도는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의 가방인데 근데 대부분의 에코백이 그러겠지만 여기에 입구에 따로 뭐 잠금 장치나 여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백이에요 짠! 얘도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아더핸드의 칼마백인데 미니 사이즈예요. 큰그 칼마가 아니라 좀 작은 아인데 이 저는 베이지로 구매를 했고요. 어 사실 골드 체인도 구매를 했는데 그거 너무 옐로우한 느낌이 가득한 옐로우 골드 체인이라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가죽과 가... 체인이 들어가 있는 이 스트랩을 메고 다니고요. 원래는 이 같은 색상의 가죽 스트랩이 와서 이렇게 끼워서 다녀도 되는데 이 스트랩이랑 매치하면 조금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런 무드는 나지만 이거는 약간 크로스로 조금 느낌 있게 매는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이 골드 체인이 되게 매력이 있는 가방이라서 얘를 특히나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 보이는 이 골드 체인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베이지가 주는 그 특유의 고급진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소가죽이 되게 부드럽고 엄청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더 고급진 느낌이 가득 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얘는 보시다시피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한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수납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은 미니 사이즈의 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아주 작은 벽면 쪽에 작은 서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지갑이나 파우치 뭐요 정도 넣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사이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스트랩이 이렇게 조여지면 위에가 자동적으로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 직사각형의 물건을 수납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아 저도 얘를 사진 찍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얘가 사진에 그렇게 예쁘고 좀저 가방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더라고요. 또이 체인 살짝 살짝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되게 느낌 있어 보이고요. 그냥 가방으로 시선이 팍 꽂히는 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진에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색상은 무난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또 처음 해본 가방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 얘네들은 다 제가 정말 찐으로 요즘 잘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